제가 3년째 이제 포럼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의미 있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연사분들이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좀 이제 관통하는 맥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술이 가치가 있고, 어렵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액션까지 옮기신다면, 좀 유의미한 그런 어떤 공유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이 뭐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배워왔던 그런 기술도 아니고 처음 생소한 어떤 키워드로만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추상적인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데이터의 패턴을 찾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 패턴을 학습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쉽게 말하면 고양이랑 강아지가 있으며 고양이랑 강아지는 사람이었을 때 분명히 패턴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공지능들이 이런 패턴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 어떤 구매 부서에서나 또는 이제 h r 부서에서 어떤 인력이 핵심 인재냐 이런 것들도 핵심 인재가 나타내는 어떤 회사 내에서 데이터 패턴이 있겠죠. 이런 패턴을 잡아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동안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좀더 편하게 될것 같아요. 가령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도 아, 이런 발음의 패턴이면 어떤 단어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우선 인공지능을 실무에 적용하시려면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이 도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실무에 쓴다는 거는 연구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활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그런 콘텐츠를 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이론은 그렇게 깊지 않게 가면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보고 이때 코딩 없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볼 수 있는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걸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몇번 만들어 보시다 보면은 아 이게 이런 데이터로 이런 걸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감을 잡으시고 어, 단계별로 추진을 나가시면 어, 본인 업무에도 어, 우리 업무에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되실 거에요. 그 노코드 기반의 인공지능 실습 툴을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어떤 실습을 해보시면은 어, 충분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국 제가 드린 어떤 말씀은 이제 뭐 마지막 마지막 제 장표였는데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쓸수있는 어떤 담당자가 그렇지 못한 담당자를 대체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럴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뭐호하시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수 있는데 너무 걱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어디 강연 나오면 그런 말도 들거든요 김밥 가게를 운영한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김밥이 몇 개가 나갈까 이런 어떤 사소한 고민부터 뭔가 이제 데이터로 연결해서 인공지능을 연결해보시면서 축을드리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을 쓰는 어떤 매니저 담당자가 드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될것 같으나, 이상입니다.